안녕하세요. 어린이집안전공제 유튜브 서포터즈 나비효과팀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곳인 인천 강화도에 와있는데요. 강화도엔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답니다. 함께 가보아요. 섬 남석주 길상산에 루지를 탈수 있는 강화시사이트 리조트가 있어요. 강아 시사이드 리조트에서는 카트를 타고 내려오는 체어레포츠 로지를 즐기며 전율을 느낄 수 있어요. 웨플소를 지나면 작은 호수가 바라보이는 테라스 너머로 길상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정상으로 향하는 곤돌루아가 있는 거 아시나요? 정상에 오르며 발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루지는 키 85cm 이상 어린이부터 65세 미만까지 이용할수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탈수 있어요. 루지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안전모를 쓰는 거 잊지 말아요. 전등사는 자연과 역사, 신화와 전설이 깃든 강화도 대표 전통사찰이에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시기는 서기 372년이고 전등사가 창건된 시기는 서기 381년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전등사는 현존하는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 전등사는 대웅보전, 약사전, 범종 등 보물급 유적을 비롯해 국가사적,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등 우수한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자연의 청취를 느끼며 역사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옥토끼우주센터는 우주, 공룡, 로봇과 과학체험이 뇌를 톡톡 두드려 창의적인 영재를 만들어가는 과학문화콘텐츠 공간이에요. 항공우주과학과는 우주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무한한 인간의 발자취와 우주항공기술의 역사가 담긴 과학전시물체험을 통해 우주와 같은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전시관이에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펼치고 꿈을 꾸게 해주는 옥토끼 우주센터로 놀러오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화도 소행성 비유길리 커피 카페인데요. 입구에는 귀여운 어린 혼자가 반겨주고 있네요. 카페의 야외에서는 아이와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넓은 마당이 마련되어 있어요. 강화도를 둘러보며 이와 같은 이색 카페에서 한숨 돌리는 것은 어떠신가요? <목소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튜브 서포터즈 나비효과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